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다. 내 상황을 돌보시는 하나님. 예.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는 제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자, 이 먼지 같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먼지여 안녕하십니까? 시작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5조 5조는 커녕 지금 없는데 자 성전 건축 헌금이 지금 2억 4천 정확하게 2억 4천 8백만 원이 모아졌어요. 피눈물 같은 예,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의 헌금과 외부에서 감동받으신 분들이 5만 원 3만 원 혹은 천원 이렇게 보여주고, 예,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경과를 좀 보고 드립니다. 아,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게 열정 밖에 또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아멘전 크게 해야 은혜를 받고 헌금도 더 많이 모아 질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오전이 모아지겠어요 우리가 이 앞에 주유소 땅을 달라고 하나님께 무진회를 썼어 주유소 땅이 한500한 80평 정도 되는데 오늘 부동산 업자하고 몇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가 그 땅을 살려고 했는데 이미 팔려버렸다 목사님 돈이 많으신가봐요 돈이 많다 얼마나 있냐 말할 수 없다 왜 전세계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 우리 멤버들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멤버들이 있어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만 제대로 들으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직 못 들어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땅을 돈이 없어서 못 사기도 하지만 안산게 다행인 게 뭐냐면 오늘 보니까 어느 법인체에서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서 보니까 장금 치르는 날이 내년 내년 후반부에 장금을 치룬대요 그럼 장금 치를 때까지 뭘 하느냐 했더니 그 바로 뒤에가 산이 있고 또그 앞에는 지하철에 또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고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니까 지하철 공사 지하철 공사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 지하를 어느 정도 팔수 있는지, 지하를 파는데 지하를 거의 못 판대요. 요새는 2~3층까지도 못 판다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다니고 지지대가 약하니까 그거 허락을 받는데도 최소한 몇 개월 걸리고요. 그것도 그냥 허락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조사 다 해보고, 그리고 돈도 한매덕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뒤에 또 바로 붙은 데에 빌라들 5층짜리 빌라들 쭉 있으니까 공사할 때팔 파고 막 포크린 파고 뭐 h v 하 한지 몰랐는지 막 박으면 콩콩콩콩 박으면 옆에 빌라에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사는데 여기 서민들 많이 사는데 빌라에 금이 갔다 그럼 다 배상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높이 지을 수도 없고 최하 3층 최상으로 5층 정도밖에 안되고 그런 여러가지를 쭉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그 주유소의 지하에 땅속에 기름탱크 3개가 있는데 하나 기름탱크를 제거하는데 보통 최하 1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면 기름탱크 3개 있으면 넉넉 잡아서 3억씩 해도 얼마예요 9억 지하철 공사에서 허락 받는데 몇억또 보상하는데 옆에 혹시라도 만약에 요새 민원 들어가고 그러면 공사 중지 이건 만만치가 않고 또 지지대가 너무 약하면 산이 바로 옆에서 거기 목사님 거기에 돌도 굉장히 많이 나올겁니다 그 옆에 뭐 하면서 돌이 너무 많이 나왔대뭐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긍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거 그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허가 다 받고 하나도 안 돼서 부도 나면 그거 하나님 우리 주실래나 서류 다 하고 복잡한 서류 절차다 하고 그게 지금 땅에 얼마에 팔렸나, 49억에 팔렸어요. 53억에 하던 것이 49억에 팔리고, 그걸 지금 천막 쳐놓고 지금 거기 공사 발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너무 빨리 팔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진 것은 없어도 기도만 들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이제 지으면 한 층당 500 평이니까 한200평 정도 한층200평 정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조금 더 장소가 적어요. 그러나 이제 5층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또 지난번에 청라에. 6층까지 6층 7층까지 있는 그곳을 그 봤더니 그거는 230억에서 250억 달라고 그러는데 믿음만 있지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계약할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빨리 하셔야 됩니다 다른 병원에 살려고 합니다 잠깐만 올스톱 병원에서 못 오게 하세요 우리가 곧 들어올 거니까 나 미국에 돈 가지러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꽝이었어요 엊그제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7층까지 그걸 다 사버렸대요. 그러니까 또, 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근처에 있는 건물, 그 오래된 건물인데, 간물이로 지은 건물이라 튼튼한데, 거기서 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다그 6층에서 불이 나서 끊긋을 그, 겪고 그또 그곳에 불이 나고 나서 건물이 다 죽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가고 그 건물이 이제 그 마지막에 그런 자리가 하나 있는데 한층 평수가 300평이 넘어요. 300평이 넘는데 6층인가 7층 돼요. 한층 보통 새 건물 한층 구입하려고 러니까 가정 오고리에 건물 새로 지은 데 가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용도로 쓸모는 없어요 가운데 기둥이 두 개씩 촘촘 이렇게 박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기는 전에 가봤는데 한300한 2, 30평 지금 여기 숙소까지 해서 통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건물이 낡아서 가면은 엘리베이터도 수리가, 수리해야지 가수리 건물 계단 이런 데까지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돈이 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도 한 층에 36억 46억 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요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이 말씀 드립니다 그한층에 얼마냐 여기 지금 주변의 땅이 천만 원이 넘습니다 한 평에 천몇 백만 원 하는데 거기는 아주 저렴하게 나왔어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드었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분들도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 한 달에 10만원씩만 후원해주시고 한 3년 동안만 후원해주신다면 1년이면 10명이면 100만원 백명이면 천만원 천명이면 1억 정도 되는데 매달 이렇게 후원만 누가 해 주신다면 우리가 3년 안에 지금 나온 그 오래된 건물이지만 그걸 다살수 있어요 그러면 한층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숙소를 잘 만들어 놓고 그들을 공짜로 이렇게 편하게 지금 있는 우리 재래식, 여기 숙소 말고 다시 새롭게 편하게 모실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쉴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또 한층은 주님의 교회 교육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각기관 교육관, 또 심터, 그리고 차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 만들고 또 한층은 전체적으로 다 본당을 만들어서 할수 있고 또 한층에는 세미나실 또 교육자실 이렇게 쭉 해서 식당과 함께 같이 할수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지 물질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한번 거기를 다시 가려고 합니다 그 머리 굉장히 지저분한데 이제 만약에 그곳을 우리가 하게 되면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 시간 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쓰고 가서 공사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인건비가 남거든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술자 몇명딱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노가다는 우리가 다 노가다 뛰어야 돼요 사모님 노가다 뛸 준비 되있지 옛날에 그거 사모님이 환상 봤다고 그랬잖아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쓰고 노가다 한거 옛날 연습 많이 했잖아 저기 여기 청라지구의 허허벌판에 사모님이, 여기 저, 허허벌판에, 백만평이 넘는데 허허벌판에, 비닐하고서 두개 동인데 거기에서 사모님이 꽃이 심고 노가다 했어요. 우리가 저, 개쩌우생활보호대 대상자 때, 한 달에 2, 30만원 나오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그냥 안 주고, 가족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반드시 일을 해야만 2, 30만원씩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쌀두 푸대 나오 그거 사모님이 한몇 개월에서 겨우 내내 하고요 가서 꽃게이질 하고 그 모래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세멘공구리 치고 모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사모님이 일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해요 나는 게을러서 못하는데 사모님은 노가다 스타일이야 할렐루야 나는 기도 스타일이고 사모님은 막노동 스타일이에요 해보세요 목사님은 크게 목사님은 기도 스타일이고 나는 막노동 스타일이다 일안 하려고 안 따라 하는가 봐 예. 예. 그래서 그걸 했어요 손에 귀에 코에 얼음 박히면서 제일 좋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국회에 있다가 나 만나서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어요 그래서 결에 걸린 상태에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는 얼마면 들어가냐? 놀리지 마세요. 한층300몇 평을 8억 정도면 들어가요. 8억 정도면, 8억 정도면 들어가 거기 300몇 평을 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암에 크게 합시다 돈이 없어도 암에 크게 한 사람은 다 내놓아야 돼요 <웃음> 그리고 한 계층이 그 정도 하는데 두 계층 세 계층 개층, 네 계층으로 막 한꺼번에 해버리면 8억이 더 떨어져요 8억이 더 떨어져서 한 층당 7억 원이 살 수도 있어요 이제 나는 그 너무 지저분해서 거기 안 가려고 새건물로 가고 새것이 항상 좋잖아요 새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남은 것은 거기 밖에 없어요 주님이 뭘 원하실까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질을 내놓는 그 일은 저도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냥 나는 감동이 오면 하세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제도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몇분 오셨어요. 한세 팀이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적 광고에서 혹시 목사님들 섬길 수 있는 분 혹시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한네 분이 카드를 나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카드를 안 쓰고요. 세분 중에 네분 중에 가장 어렵고 열악한 부분이 계신 분인데 개측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카드를 가져왔어요 이제 김남덕 사모님이 그 남원에서 있는데 카드를 가져왔어요 왜 이걸 가져왔나요 목사님 제가 죽어가는 목숨인데 주님이 기워서 주님이 살려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카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야. 내가 어, 벼룩에 간을 빼먹지 개쪽교회 사모님 카드를 내가 어떻게 쓰냐 안 쓴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자꾸 가져와, 가져와서 모양실 가져왔어 내가 스트레스를 어, 성도들이 헌신을 하고 봉사해도 이게 내가 생각이 많으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 고민 고민하다가 그렇지 가장 어려운 사람의 카드를 줬는데 그래서 액수를 좀 어느 정도 좀 나눠서 그 목사님들한테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사모님들한테 이, 이 카드는 생활이 넉넉해서 하는 분은 거의 없는데 이 음식을 드시고 기도를 빡세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먹자 그래도 집에서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몇 가지를 주문해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김남덕 전사님 그그 그 사모님 그 카드는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한번 카드는 안 썼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복 받으려면 가난한 사람이 준 카드도 써야 되겠지 그래서 그냥 그 카드도 긁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 목사님한테 허락 이미 다 받았고 왜 이렇게 적게 썼냐고 그래서 내가 간때기가 적어 가지고 가들바들 떨면서 많이 못쓴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갔더니 목사님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학생인데 누구한테 맞췄대나 어았대나 그래서 이제 서로 고소사건이 됐는데 자칫 잘못하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판인데 정말로 희한하게 판사가 그 남덕존사님 남덕사모님 아들 편에서 판결을 내려버린 거예요 한 달에 900만 원씩 배상을 반드시 해야 하고 3개월에 걸쳐서 시리즈로 그냥 900만 원씩 배상이 된다 그럼 얼마예요 2700만 원을 보상받게 생겼어요 나미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게 아멘합시다 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사받바아부한테 가서 집에 뭐가 있느냐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한병 있는데 그것을 떡을 지어서 빵을 지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래서 엘리야가 잔인할 정도로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역사해 달라고 그런데 혼란 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이쪽저쪽에서 다 빌려와 가지고 그릇을 빌려 올 때마다 다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으로 빚도 갚고 환란 때 타개할 수 있는 환란을 벗어날 수 있는 축복도 오고 오히려 내가 더 눈물하고 내가 더 감사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나고 이야 하나님 참 같이 동참하신 분들도 그런 능력을 안 받아도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할수 있으면 다 그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또 전화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사 목사님, 사모님들한테 내가 전화했어요. 이거, 이런 축복의 사건이 있었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슨, 기도는 김 목사님 교회가 제일 많이 하지? 이러는 거예요. 예, 어찌됐든 사실은 그렇긴해요 그분들은 우리들처럼 철야기도는 안하셔 예. 그러나 그분들도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시골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세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은내 네 상황을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주님은 다 아세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정과 내자신에게내 영혼이 겪고 있는 모든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 다 하신다니까요 10편 69장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미함을 나시오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실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잊고 살 뿐만 아니고 그냥 잊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비밀로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없어요. 믿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가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슬럼프가 있든 없든 아 오늘은 좋은 날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 내가 오늘 기분이 정말 꿀꿀하다 누구에게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 욕을 먹었어 속상하고 괴로워 나를 이단이라고 그러네 아니, 기도했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영적 체험했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주님의 음성 들었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직통계시, 직통계시라고 막뭐하을라고 지난번에 그 기자가 나한테 그래. 우리 어머니도 방언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자기가,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방언 기도하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받다고 그런데 나를 취지했던 기자가 나를 이단으로 몰아갔던 그 인간이 그 목사 밑에서 있으면서 자 그러면 당신 어머니도 이단이네 그 사람도 그런 어머니 믿음의 가정의 영적인 가문에서 영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취급상 안 좋은 것도 좋은 것도 안 좋게 만들고 성령의 능력도 신비주의로 몰아가고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주님의 환성으로 보여주시고 주님의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나쁘게 나쁘게 몰아가는 그 짓을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지제 때는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나한테 일대일로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 그런 질문을 해요. 데가 당신이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확신을 안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 목사님 저가 하고 있는 일이 성령회방죄인가요?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사이비로 몰아가고 이단으로 몰아가는 기자가. 어? 목사님 저가 성령회방죄를 지는 건가요? 아마 성령회방죄가 무섭긴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저, 저, 저, 저, 좀 더운데 저거 좀 껐으면 좋겠어요. 히탈, 히로좀 꺼주세요. 히로,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무슨 말을 듣고 싶느냐? 자기가 이단, 진짜 이단 같은 사람들, 이단 로글씨 사람들 다 지자면 백이면 백 그렇게 말해. 당신 성령외방죄야성령외방죄는 지옥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볼 때는 영적으로 몰라서 성령의 능력을 몰라서 체험하는 것도 없고 말씀을 로고스적인 이로적인 말씀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는데 성령외방죄는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나한테 그런 말해준 분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으신데요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회방죄라고 해버리면 성령회방죄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다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주림을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은 주님으로도 만날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이 됐잖아요 훈련이 된줄 알았는데 막상 주님이 안계시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훈련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훈련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훈련 받은 내용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3년 반 동안 누차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진리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이제 알 것이다. 지금 말해도 너희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 오는 곳에 너희들도 오게 될 것이다. 그럼 그때가 언제야? 주님은 답을 안 해주시고,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를 항상 해야 한다 그러셨다니까 그러니까 신앙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이 될수 있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오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이런 깨달음은 있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이런 영적천척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성령님을 집중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목마른 사람의 세움을 받으시 열정이 있어야 되고 빡죄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할렐루야. 교회도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아세요? 열심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고요. 사모하는 사람이 오고 열정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오는 그런 마음이 10%가 우리 안에 있다면 80%, 90%는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자 주못오는 거예요. 그러나 열정이 많은 사람은 나 주님 만나야 돼. 나 주님 필요해 주님 체험해야 돼. 나 기도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50% 열정만 있겠어요.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열정보다 주님에 대한 염적의 열정이 더 앞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능력받고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회방죄는 아니지만 성령께서 당신에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거부하고 차단하고 비판하면 성령회방죄로 갈 수는 있다 사도 바울도 봐라 사울일 때 그리스도를 얼마나 비판을 했느냐 나 모르니까 모르니까 구약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다 율법이란 열심은 있다 그러나 다마스코스 그리스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느냐 신비스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변했다 3일 동안 장님이 되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부터 더 많은 빗방을 당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또 훈련 받고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강도 위험과 강염과 수많은 환난과 자기가 핍박이었던 스테반 집사를 죽일 때 앞장섰던 그런 핍박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수만배 더 많은 환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성령회방죄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짐작만 할 뿐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고 그 사람이 주의종이든 평신도든 그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방안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 이론적인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말씀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잖아요 살아서 역사하기까시는 교육도 필요해요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맛을 보면 인생이 달라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도 계시고요 자기가 숙한 교단이, 예? 자기가 숙한 교단이,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무슨교, 무슨교, 무슨교, 다 있지만, 그래도 개교회 중심으로 목회자의 영생에 맞춰서 주님을 특악게 사모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할렐루야! 교단에 속해있지만, 교단이 진리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그래서 엊그제 구세군 사관이 오셨잖아요. 어느 지역 영문에서 구세군은 지역을 영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구세군은 총회장을 총사령관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을 군대식으로 기관을 정해서. 사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분이 블리셀의 책을 본지 며칠 안돼 불구한 3, 4일 넉넉잡아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그 책을 보고 은혜가 되셔서 어떻게 다른 주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연결되고 연결되고 연결돼서 유튜브의 설교까지 연결돼서 설교 듣고 여기, 여기 오셨어요 내가 힘들게 여기 왔는데 김 목사님, 김용도 목사님, 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뭐성령의 불이 있고 불이 세례가 있다는데 여기 와서 불 세례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불안 쳐져 없고 뭐 걱정이 되기도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도 안양대학교 후배네 한참 후배야 그리고 내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도 있었고 그래서 작은 작은 얘가 설명해 줬어요 성령의 불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해서 받으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부를 받으면서 울기 시작하고 너무도못 가면서 하고 막큰분이 되고 처음에 불사각을 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느끼든 말든 느낄랑말랑 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눈치봐요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눈치 보신다니까 너무 세게 주소 이 영혼이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응? 또 기도하다 기신이 났다 <웃음> 이러면은 우리가 놀래 낮아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랑말랑할 정도로 부드럽게 임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체험에 들어가서 발목, 무릎, 허리, 가슴 점점점점 하나님께서 예수교를 깊이 깊이 데리고 깊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할렐로야. 할렐루야. 그래서 벌꿀도 하나 가져오자 벌꿀. 볼꿀 목사님 이 꿀은 밤꿀인데요. 정말 오리지널입니다. 내가 미안한데 그 앞에서 내가 테스트를 했어요. <웃음> 어떻게 냐면 수저를 꿀을 조금 떠가지고 거기다 물을 붓고 살랑살랑살랑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진짜 볼꿀은 이렇게 흔들잖아요. 접시에다가 볼꿀 넣고 물좀 넣고 이렇게 가볍게 왔다 갔다 왔다 이렇 살랑살랑 흔들면 거기에 볼집 모양이 나와요. 벌집 모양 육각형이 쭉 나와요 그건 진짜 벌꿀이에요 근데 설탕으로 조청으로 뭐 요소로 만든 그런 가짜 벌꿀은 절대 그런 벌집 모양이 안 나와요 벌집 모양 육각형 육각형 팔각형 이런 것들이 쭉 옆에서 나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벌꿀이 어, 어, 뭔지 이제, 이제 분별하는 것까지 가르쳐 드렸어요 <웃음> 할렐루야 성령의 회방죄는 성령께서 역사하실때 받아들이고 오픈돼서 팍 하나를 쬐험하면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점점점점 점점 깊어지고 깊어지고 점점 더 깊어져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처음부터 팍 이런 걸 원하셔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를 조사하러 왔던 사람도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해 성령 회방죄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부인하면 성령 회방죄로 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내가 30분만 상담하자 근데 3시간 반을 상담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그런서 나중에 자기도 위에서 막 쪼고, 김영도 목살 2단으로 만들어라고 막 쪼고 쪼고 쪼고 하는데 하다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비주의. 극단적 신비주의. 이렇게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아, 그것만 해도 감사한거야. 이게.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좋다. 기분 나쁘다. 내가 오늘 우매한 행동을 했어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충격을 받거나 놀라거나 실망치 않으세요 절대로 다만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스스로가 여러분 그래야안 그래요 대가를 치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알던 모르던 그렇게 해서 그러면 대가를 치른다니까. 또그 대가와 관련해서 사단이 끼어들어서 역사하면 많이 시달리는 거고요. 합접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상황을 돌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다 상황을 지켜보아. 아버지가 자식을 극휼히 여김같이 예.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서 아까 10편 103장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가 할 역할을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너희들은 겸손해야 한다 너희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먼지. 하나님 우리 체질을 하시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먼지라는 거야. 먼지. 자 여러분 먼지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빛이 나면 또 먼지래. 근데 인간은 사실 먼지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게 과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인간은 무엇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인간은 분자로 이루어진 연약한 존재다 분자 분자 현자가 아니고 혼자도 아니고 미자 순자도 아니고 자기 이름이 거기에 들어간 분손 들어보세요 자 현자 손들어세요 현자 손들어괜찮요 현자 미자 오늘 김미자 안 왔네 순자 아 권사님이 순자예요 또. 혼자 자기 부인이 혼자인 사람 빨리 손 들어 예. 아, 금자 아 우리 최금자 권사님도 계시네 또. 영자 영자에 김 계시네 또뭐 있어요 예, 아 승자, <웃음> 야왜 이렇게만, 예, 용자, 용자는 나지. 음. 음. 또숨금이 김은희 집사님은 뭔 자야 분명히, 예, 은자? 자기 이름이 순자 들어가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순자. 순자. 김은희순 집사님? 거기도 순자가 들어가요? 김반석 집사님도 원래 순, 순이야? 뭔 순이야? 예? 예, 뭔 순이야? 김뭔 순이야? 예? 아, 빨리 이야기해요. 개순이라고 합시다, 그냥. <웃음> 김개순. 자, 분자가 뭐냐? 분자는 어떤 물질이 분자의 고유의 성질을 잃지 않고 나눠질 수 있는, 가차, 나눠질 수 있는 것 중에서 나눠지고 나눠지고 나눠지고 나눠진 것 중에서 가장 적게 나눠지는 것이 뭐냐? 분자의 분자. 가장 작은 입자. 그러면서도 가장 눈에 보지 않게 쪼개져서 쪼개진 가지, 쪼개진 가지, 쪼개졌는데, 그게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고 쫄딱 망해도, 연단받고 뭐하고 뭐하고 뭐해도, 나만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 있어요. DNA가 부모 자식간이 비슷해도 다 똑같진 않아요 나만이 가지고 는아 저도 고유한 성질이 있다 쪼개지고 쪼개지고 쪼개지고 다 쪼개질 수없을때까 쪼개졌는데 그것이 뭐냐 분자다 자 그래서 분자가 계속 쪼개지면 그 물질의 어떤 성질을 잃어버리게 된대요 자 그러면 또 분자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거요 원자가 있어요 원자 원자는 뭐냐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더는 쪼개지지 않는 기본 입자가 뭐냐 원자다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이 원자고 또그 밑에 뭐가 있냐면 원소라는 것이 있는데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분 그게 원소다 자 그럼 먼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편 103장에 먼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할 시이로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먼지야 먼지. 뭔지. 먼지가 뭐냐면 정말로 세밀한 입자의 물질인데 덩어리죠 덩어리 고체 물질 고체 덩어리가 물리적으로 누군가에서 박살이 나서 파쇄가 되고 깨지고 웃겨져 어떤 흠에 서 박살이 나서요 그래서 그런 건데서 발생한 가장 작은 입자가 뭐냐 먼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가벼운 티끌 너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내려왔다 없어지나 앙기바같다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너희 의 인생은 티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네. 이 티끌이 뭐냐 먼지 근데 또이 먼지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큰 산도 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 진토는 물에 있고 산에 있는 흙에 빠진 흙을 말합니다. 그런 흙, 입자, 진토 그을 통해서 이 먼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분자, 원자, 원소, 먼지 이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입자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니까 얼마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제가 화장터에 갔더니요 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산소가 따로따로 있는데 잘라도 순천에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벌초를 하러 가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가든지 자식들이 가든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벌초를 늘 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주님이 이 땅에 제리 마시면 사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을 할텐데 바다에서 죽은 사람, 땅에서 죽은 사람, 어디서 죽은 사람 다내놓는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서 오래전에, 몇십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그 무덤을 다 파헤쳐서 이장을 시켜서 한꺼번에 화장을 시켰어요. 식구 중에 누가 그걸 하는 사람이 없어요. 벌처를 가는 사람도 없고 자식들이 있는데도 벌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그 뭐야 저 책임을 지고 가서 다 봐서 화장을 다 시켰어요. 화장을 했더니 그 엄청나게 많은 뼈가 손이 이만한 네모 박스에 손에 한몇 주먹밖에 안 남아요. 그이가로가 이게.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그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실감이 나잖아요. 자, 형님들 이리 오셔. 한 주목씩 해서 들에 뿌립시다. 그 야산에 이렇게 뿌리셔. 어머니, 이리 오세요. 어머니도 뿌리세요. 이걸 보고 느끼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뭐냐? 먼지다. 우리가 뭐냐? 진도다. 땅에 있는 티끌과 같다. 우리도 나중에 티끌러 돌아갈 텐데 이 연약한 육체속에는 사람의 정신이 들어있고 영혼이 있는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가득하시나 할렐루야 에리미야 31장 3절에 옛적의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부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뒤끌고 갔던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이렇게 부모의 사랑 친구의 이웃 연인의 사랑 이런 사랑은 때때로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거해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런 사랑에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오셨어요. 무궁한 사랑으로 항상 사랑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서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로마서 5장 8절 시작 네, 아직 못 찾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랑을 확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확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내려왔다. 너를 위해서 채찍 맞았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이름을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음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국가적으로도 죽음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예수 믿는 대통령이 안 나와있어요. 자, 예수님 믿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면요. 아베, 아베 어떻게 다루겠어요? 아베를 이론으로, 논리로, 정치 상황으로 빡 이겨먹는 이 일본의 아베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숭배한 아베를. 아베를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그래. 지소미하든 경제적 보복이든 그래 내가 우리나라가 당신들이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잘못했지만 당신들에게 돈 얼마 내놔라정신대 갔다 온 할머니들 위해서 돈 얼마 주라 얼마 주라 얼마 주라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치사하고 더럽고 치사 빤스같이 그 돈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정신대가 또는 할머니들 불쌍하시잖아요 국가에서 다 인생의 마무리를 은혜스럽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일본에 가서 손을 더러운 손을 이렇게 빌려 돈더 내놔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돈더 내놔 이것까지 어떻게 배상이 돼 아이고 어떻게 보면 이미 배상 은다 끝났어요 옛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극과 극으로 가는 거야 진짜 신앙의 논리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장로도 대통령이 됐었고 캐톨릭에도 대통령한 사람이 있었고 불교 믿는 사람도 대통령이 있었고 또 쿠데타 세력도 대통령이 됐었고요 다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는 그래 진짜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쓰는 사람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근데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할수 있다 당신들이 이런 거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른 사람을 내세우지 않고 대통령 대 대통령 지도자 대 지도자가 만나가지고확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러시아도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미국도 미국 대통령은 그만두면 같은 대통령 보세요 땅콩 농장하고 그런 사람이 머리가 백발이 돼서 대통령 끝나고 주의롭게 교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안좋아도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하자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면 죽음 사람도 살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살리시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 죽음관계도 다 회복시킬 수 있고 그럼 그런 은혜를 누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린 사람도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 27절에 하나님은 모르 사람이 할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넘치 못하심이 없다 저도 좌절이 오고요 저도 낙심도 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근데 스트레스 속에 오래 있고 싶을 때도 있어. 내 스스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서 여행도 가고 싶고, 어디 기도원도 가고 싶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가지고 짱 받고, 그냥 아무것떠안하고 그냥 바람도 좀 쐬고 그하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는 주님하하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을 믿지만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도 있고 불세례 팬들도 있고 매일 설교를 기다리는 분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나를 주인 스트레스가 주인 노릇을 못하는 거야 낙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나에게 오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길 수 있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있다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갖짜보다 아, 회복이 있다 회복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 짐을 짓는 너희여 내게로 오라 그랬어.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일을 책임지려고 하면 나에게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고리 같지 않아 계속 다람쥐 처바떠를놓시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깊이 깊이 빠져 그런 주님께 가면 내가 지금 어떤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털어버리고 싶은데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접촉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빌리포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애언 사용 안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어떤 뭔가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아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신다니까 내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옥사님 사모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어 그래 그 성경에 나와있어 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란스럽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 더 이상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 네 앞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뒤에 옆에 앞에 뒤에 다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쁘시고 행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내 안에 두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소, 어떤 소원이 막 생겨요.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의지력까지는 충분하지 않다. 너가 선한 마음을 가진 것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너가 접속을 해야 하나 접속. 핸드폰도 접속하잖아요 인터넷도 자꾸 접속하는 거예요 접촉 예. 주님 변화의 우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점프해야 됩니까 내 행동과 내 판단과 내 선택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할 때 역사 하시는 거예요 예. 행동하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와야 돼요 일단은 와야 쉼도 있고 멍해가 뭔지 알고 내가 멜 것인지 내려놓을 것인지 배울 거 아니에요 주님께 일단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갈급하느냐 생각하는 것으로 힘이 되지 않는다 마음을 먹은 것으로 능력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마음이 있으면 움직여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움직이면 힘이 생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같이 다다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행동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결단하고 발걸음을 내딛으면 주님께서는 어너 멍에 있구나 그 멍에 매여 힘들고 어려운 거 그거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해보니까 되네요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시도를 못하는 거야 왜 넘어질까 봐 근데 비비니까 앞으로 가잖아요 비비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오른발 비비고 왼발 비비고 멍에도 맸다가 멍에가무거우니가 쓰러졌다가 다시 맸다가 쓰러졌다 그러면서 주님이 표기하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짐짓는 요령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 짐을 가볍게 하겠다 짐을 지면서 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유케 해주고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면서 다 돌아보게 해주겠다. 네.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십니다. 먼지 같은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능력에 접촉이 돼서 접속이 되고 접촉이 되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 빡세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뜨거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뜯고 선물의 내용을 확인해 보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시도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들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성전으로 허락하시고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면 행동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시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